오전 내내 졸음과 씨름하다가 점심보다 잠이 더 꼽을 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여행을 젖떠나요 답답한 일상 떠나 가볍게 힐쪽 떠나. 간대 간다. 피곤한 직장인들을 위한 잠깐 점심 꿀잠 여행 잠깐 여행 가 놀자